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제주도에서 직접 잡아온 장수풍내좀 소개시켜 드릴건데요 일반 그런 저희가 아는 장수풍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로 레드기어 장수풍내인데요 어, 레드기어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등이 좀붉은거예요 키틴질이 좀 얇은 편이라서 등이 붉게 보이는 개체를 이렇게 레드기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머 뭐 이제 말로만 하면 좀 모르실수가 있으니까 제가 바로 개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일반 개체 저희가 흔히 하는 일반 장수 수의이 그냥 오리지날 그냥 오리지날이라고 하죠? 그냥 그런 장수 수인데요자 열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 친구도 좀 붉은 편이긴 해요 야, 진짜 예쁘다 네, 그래도 붉은 친구를 좀 갖고 왔는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리지널에 가까워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조명을 좀 틀어놔서 그런지 좀이 친구는 붉게 나오긴 하는데요. 이 친구보다 확실히 더 붉어야 레드 기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이 친구는 좀 꽤나 큰 크기인데요. 8cm가 좀 넘어가는 그런 친구입니다. 그런데 이제 레드 기어는 어떻게 생겼길래 레드 기어라고 하는 걸까요? 자, 그럼 바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통에 이제 레드기어 개체가 좀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붉은 삘이 납니다 저거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진짜 붉다 아아 아아 아아 와 아, 여러분 막 뜯기는데요 장갑을 잠깐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손에 장갑을 꼈는데요 자 요걸로 이제 딱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개체와 레드기어라고 흔히 불리는 개체인데요 아, 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평균적인 친구라고 했을 때이 친구 확실히 이제 조명빨이 아니라 같은 조명인데도 확실히 좀더 붉은 면이 있죠 자 이렇게 뿔을 잡고 이렇게 살짝 돌아내면서 봐도 이 친구가 지금 확실히 더 붉습니다 대부분도 그렇고 이제 다리 그리고 발톱까지 좀더 붉은 면이 있는데요 확실히 뒷면을 보면 등이 좀더 어둡죠 이 친구가 뒤 영상은 레드기어가 확인이 잘 안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옆면도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어두운 면에 반해서 이 친구는 확실히 진짜 붉은 색이 이제 감도는데요 뿔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검은색인 반면에 이 친구는 아직 살짝 붉은 색이 돌고 있습니다 와... 그래도 레드기어 이거 색깔이 엄청나게 예쁜 것 같은데요. 저는 이런 친구들 이제 모아서 진짜 유대해보는 게 진짜 꿈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후손에서도 이렇게 붉은 개체들 나오면 진짜 키울만 할것 같아요. 와 여러분 이 뿔을 보십시오. 이 뿔에 한번 맞치면 엄청나게 따가울 것 같은데요. 나중에 한번 실험도 해봐야겠네요. 와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발톱 끝까지 발톱 부분에 저기가 이제 좀 누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또 신기하네요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수풍뎅이를 한번 관찰해봤는데요 좀 애매한 면이 있어도 그래도 레드기어 레드기어 개체를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확실한 레드기어 장수풍뎅이를 제가 잡아서 보여드릴건데요 그래도 체집이다보니 언제 잡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 비가 와서 제가 체집 영상을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면 제가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